아니 이거 랭크야 얘들아 아 지옥이야 아니야 아이 친구들 지금 뭐하는 거야 그러지마 우린 다 죽는다고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리자몽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아주 큰 실수를 했었던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 우측 상단에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자몽으로 어떤 스킬을 사용할 것이냐 화염방사와 플레어드라이브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 자이 화염방사로 먼 거리에서 뭔가 공격을 딜링을 쭉쭉쭉 넣다가 어? 뭐야? 필각이잖아? 이럴 때이 플레어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궁극기로 마무리하면서 적들을 구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진입 물건은 자 힘의 머리띠, 초점 렌즈, 도움 베리어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에나비 꼬리, 탈출 버튼, 뭐 만병통치제 이렇게 되겠고요 하지만 저는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에나비 꼬리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자몽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글로 갈 거고요 어, 불꽃튀기기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팬텀마 팬텀마 왜그래 이거 나 먼저 간다 그랬어 왜그래 아왜 그러는 거야 진짜 와 미쳐버리겠다 아 요즘 부쩍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르는 거야 과연 방사 자 살짝 피해주면서 자몽 먹어주겠습니다 자 어? 뭐야 뭐야 여기 들어오는 거는 이걸 들어온다고 이걸 들어온다고? 에? 안녕 나는 리자몽 리자드야 <웃음> 됐어 이거 내가 캐리해야 돼이 게임은 내가 집도한다 아니 아니 이거 잡아야 돼, 이거 깨고락지 아 구워줍니다 뭐 화염방사 뭐 그걸로 도망가려고 아 이거 어쩌면 좋을까 나한테 죽어버릴 건데 자자 <웃음> 자, 됐어 됐어 부서지지 않아 부서지지 않고요 화염방사 킬각 클리어 드라이브 킬각 나이스 자 깨고락지 깨고락지 자 화염방사 먹어주고요 자 사운드로 사이드로 돌아 돌면서 때려 돌면서 킬각 나이스 빵아 아어 죽어. 깨워락찌구이어 우리 요정 님피 아주공 미소라고 우리 파이어로 무엇까 오정 죽어 비둘기 죽엉 좋아요 깨워락찌도죽어요어 이럴 수가 화염방사의 이동속도 증가가 있는데 좀은 <웃음> 좋을까 어어 어, 좋아 좋아 자 몰라 모르는 거예요 자 피해요 피해요 최대한 최대한 아 안돼! 잠깐만 이거 게임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 얘들아! 얘들아! 이거 졌는데? 펜텀마펜텀마 이거 봐야돼! 뭐해? 아니 아니! 아. 일량이라도 한번 보고 하자와 진짜 잘했는데... 이건 이렇게 저버리네... <웃음> 자 정글 한번 보내달라고 일단 찍긴 했는데 아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될지? 솔직히 개구리 있으면 은 이거 양보하는 거 맞다! 제라오라나 개구리 있으면 양보하는 게 맞아! 어, 파이어로나 제라우라가 있기 때문에 어 양보를 하도록 할게요. 아, 목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랭크야, 얘들아. 아, 지옥이야. 아니야. 아, 이 친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마. 우린 다 죽는다고. 어디 갔어. 우리 없어. 아, 정거을왜 뺏어먹어. 아니, 3일 1이야. <웃음> 아,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설마 이거 뺏어먹는 거알겠지 구통이야 여기 구통이야 빨리 벗어나야겠어 엑스포트로 난 도망갈래 아 그걸 왜 뺏어먹어 어 개구리? 개구리 뭐야? 개구라! 아니 그 얘야 자 잡아주겠지 잡아주겠지? 자 화염방사 배웠습니다 화염방사! 오이씨 오줌 나갔다 나이스 하하하 <웃음> 먹었다 <웃음> 아 됐어 됐어 됐어 이길 수 있어 자 몰라 내가 정글먹어야나 정글먹을거야 정글 어떻게 보는깐 제가 정글 가게 됐어요 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됐어 됐어 자가자 자, 들어가 자 플레어 드라이브 자 화염 방사 둘셋자여기도 플레어 드라이브 들어가면서 나이드 아 거리 유지 잘해요 거리 유지 잘하면서 <웃음> 이거지 이거지 자 무리하지 마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네 무리하면 좋지 않다고 볼수 있겠어요 거리 유지 잘해야 돼 지금 나는 어한타리아스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한타리아스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 자, 킬각! 나이스! <웃음> 아, 좋았다고 할수 있다? 남 먹었어요? 둘! 어, 와 여러분! 킬각! 둘! 나이스! 이거지! 아, 킬각 잘 봤어요. 과연 방사! 어? 어디가? 우리! 아뭐 아, 어쩌라고 이 자식이 감히 누구에게 덤비는 것이냐 다 구워버려 다 구워버리라고 아자자 케이크가 자, 나이스 자 다시 들어가줍니다 나 진짜 잘하고 있어 얘들아 이거 이거 갈가보기 먹어야 돼나 이거 지금 먹어야 돼 아이 왜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허랑 포기하지 마 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뺏겼네 저거 바로 섭치해버리네 괜찮아 막으면 돼 막으면 돼자 거리 유지하면서 어 요거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플레어 드라이브 자 킬각 나이스 아어 뭐 어쩌라고요 우리 이상의 꽃을 구워볼까 아힘 맛있쩡 아 좋아 화염방사 자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자 내가 더 빠르지롱 자 거리 잘 유지하면서 화염방사 아! 자어 화염방사 나이스 나이스 킬각 자 빠져주고 이거, 이거, 이거, 아! <웃음> 자, 갈가보기, 그냥 포기해, 포기해. 괜찮아, 괜찮아. 못 가. 이거 나 혼자 가서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가서, 이상한 사탕 같은 그런 느낌의, 어, 저건 되지 말자. 자, 일로일로일로 아니, 왜 궁극기가 안 나가? 나이스, 죽어! 아, 자, 자, 죽어, 죽어. 아, 그냥 도망가 버리네, 진짜. 나이스, 잡았어요. 자, 좋아요. 이제, 30초 동안 빠르게 궁극기를 좀 채워줄게요. 오, 나이스. 자 이거지 이거지 그 아래 있는 거지 자키가 아! <웃음> 됐어 됐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가운데 썬더 썬더 썬더 집합 집합 모여야 돼 모여야 돼자 먹었죠 피카츄 나이스 키가아 피카츄 왜 이렇게 빨라 나이스 됐다 됐다 어 썬더 봐야 되는데 이거 네, 모르겠다 꼴라 자. 자 아직 저못 먹을 거예요 못 먹어요 이거 백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좋은 백도였다 와 이거 왔다 <웃음> <웃음> 아, 대박이야, 우리 뜻 잘해. 와, 진짜, 소매 모시고 있어서 자, 플레어 드라이버, 킬각, 나이스! 어, 나한테 병첨을 타면 안 되지. 오쩌라고요 그러니까 자, 살짝, 살짝, 살짝, 살짝, 거리 벌려, 거리 벌려. 거리 벌려서. 아, 아,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요. 자, 됐어. 자, 아, 공격기. 아, 아, 주공, 주공. 어, 여기 들어가? 나이스, 나이스, 주공! 아, 네. 어 이겼어요. 아 좋아요. 어리저몬 아, 캐리했어. 내가 다 쓸어 잡았어. <웃음> 아, 어, 음. MVP는 못얻네요 아, 그래도 깔끔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76000 정말 잘 나왔어 근데 상대팀 피카츄 진짜 잘한다 스킬은 이렇게 화염방사와 플레이어드라이브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조금 질 쭉쭉 넣다가 킬각 보인다 한번 플레이어드라이브로 들어가서 궁극기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리자몽이 어떤 스킬을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